안녕하세요 에너지언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짧은 리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혹시 프로그램 중에 토요일은 밥이 좋아라는 프로그램 아세요 저는 그 프로그램을 자주 보는 애청자 중에 한 명이거든요 거기 나오는 분들 모두 다 좋아하기도 하지만 특히 저는 현주언님과 희밥님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많이 드시기도 하지만 맛있게 드셔서요 어 토요일은 밥이 좋아해서 종로 6미를 선정한 적이 있었어요 저도 그 편을 본 기억이 나는데 거기 보면 은 종로 6미 중에 딤섬의 여왕 정신선세프님의 티엔미미의 바지 샤워 나오거든요. 근데 마침내 토요일은 밥이 좋아와 그티 t 미미가 콜라보를 해서 이렇게 바질 샤오마이를 밀키트로 출시했다고 합니다. 음. 이 바질페스토는 이탈리아의 고추장이라고도 불리기도 한데요. 그런데 이 샤오마이랑 만나서 산뜻하면서도 고소한 맛이 일품이라고 하는데요. 조리 방법도 되게 간단해요. 그냥 전자렌지에 3번 돌리시면 돼요. 음. 되게 간단하죠. 그럼 어서 요거 조리 갖고 갖고 올게요. 네, 지금 지금 전자레인지에 3번 조리를 해왔고요. 이 TMI의 바질 샤오마이 같은 경우는 그 정진아 셰프님의 레시피를 되게 준수해서 만들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100% 국내산 돈육을 사용했다고 해요. 뜻 드실 때는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고추기름이나 간장 소스에 드시면 더 맛있다고 하거든요. 그럼 한번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팩에 9개 들어있어요. 근데 제가 기존에 저, 제가 진짜 만들어 좋아하는데 어, 돌렸을 때도. 만두랑 되게 다른 냄새가 나요. 어, 그래서 어떤 맛인지 되게 기대가 되는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진짜 냄새가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그런 만두 냄새가 아니야. 응. 속이 엄청 꽉 차고, 그냥 만두피는 겉눈 을 그냥 감싸고 있는 느낌이에요. 어. 한번 그냥 먼저 먹 볼게요. 음, 고기야 음, 응. 고기에 씹히는 식감이 되게 음 나는 이게 다 그냥 바질 페스토 뭉쳐놓은 건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바질 페스토에 막 고기 있잖아요. 어, 그 맛이 되게 특이하네. 그리고 씹는 식감이 되게 좋아요. 씹는 식감이. 엄마도 한번 먹어봐. 저 이번에 간장을 살짝 찍어서 음 엄마 봐. 깨끗해. 어때? 만두 씹는 식감이, 만두 씹는 식감이 되게 좋고요. 바질페스토의 그 향긋한 냄새가 입안에 살짝 퍼지면서 괜찮은 것 같아요. 간식으로 괜찮고, 내가 먹던 그런 기존 만두랑 완전 다른 맛이에요. 음. 진짜 만두가 아닌 요리 먹는 듯한 느낌? 오, 그래. 씹는 식감이 좋은 거 너무 좋다. 제가 식감을 되게 중시하게 여기 있는데, 음! 안에 보면은 야채나 이런 것도 되게 큼직큼직하게 돼있어가지고 진짜 씹는 식감이 좋아요 음.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저는 간장이나 식초를 섞었거든요 이렇게 먹으니까 더 맛있네 음. 와 만두 피가 얇아서 좋다 이 만두라 그래야 되지 피가 얇아서 좋아요 음. 두꺼운 만두도 매력있지만 저는 이 얇은 게 좋거든요 얇은 피가 얇은 비가 그냥 속 재료를 그냥 감싸고 있는 그런 느낌 음. 조리도 뭐할거 없잖아 전자렌지에 3분만 두르면 되니까 음. 딱 느낌이 만두지만 만두 같지 않고 그냥 요리를 먹는다는 기분 그리고 내가 기존에 먹었던 뭐 그런 만두 딘쌈이랑은 완전 다른 느낌 그리고 씹는 식감이 너무너무 좋다 음. 그리고 바질의 향긋한 그 향이 입안에 싹 감싼다 오늘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냥 간단하게 간식 먹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처럼 요리 못하는 사람들도 편하게 음?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먹으면 되니까 음. 그럼 오늘 리뷰 여기서 마칠게요 우선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더 음. 먹어야지 엄마 아빠 또맛 보여드리고 싶어서 요거는 좀내길게요 음.